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의 작은 주방에 제가 고민 끝에 들여오게 된 쿠지나트 브랜드의 에어프라이어 오븐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어 오븐으로 만들어 먹었던 음식들을 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실 국민템인 이 에어프라이어를 처음 사용해 봅니다 제가 구입을 안했던 이유는 에어프라이어는 꼭 튀김 요리할 때 기름 없이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만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할수 있는 요리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 쿠즈나트 에어프라이 오븐은 디자인도 네모난 모양의 아주 심플한 올 스텐룩으로 정말 작은 주방에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은데요 협소한 저희 주방에 딱 어울리는 디자인과 사이즈였어요 거기에 오븐 기능도 함께 있어서 간단한 베이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컴팩트한 기능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 퀵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오븐 사용에 대한 내용보다 에어프라이어에 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요리별 시간 조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기 전에 얼마큼 조리해야 될까 시간 조절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는데 러프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가기에 좋은 퀵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럼 박스에서 꺼내 보겠습니다 이게 무게가 아주 무겁진 않은데 여자 혼자서도 거뜬히 들을 수 있는데요 박스에 고정되어 있어서 혼자 빼기가 어려워 남편이 급하게 와서 도와줬네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작은 에어프라이어 오븐에서 요리도 할수 있고 무엇보다 오븐 기능 빵도 만들 수 있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했었어요 네, 쿠진아트 에어프라이어 오븐은 바로 이렇게 실제로 생겼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디자인이 클래식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존 에어프라이어 디자인의 둥근 모양이 아닌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도어를 이렇게 앞으로 여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또 스텐 재질이라서 스텐 덕후분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내부 이렇게 내용을 보니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이 처음에 보였고요 저는 음식을 얼마나 적재할 수 있나 가장 궁금했었는데 지금 한 달간 요리해 본 결과 2인 기준 튀김 요리, 닭 요리, 생선 요리? 등등 2인분 만들기에는 부족함은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은 베이킹 받침 트레이와 오븐 4개 있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다음으로 가장 궁금한 기능이 오븐 기능이라서 저는 베이킹을 한번도 안 해봤거든요 빨리 쿠키도 굽고 빵이랑 케익도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여 기능이 기 있는데 음식을 좀 전자레인지처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같고요 베이크 에어프라이어 어, 토스트도 할수 있고, 베이글도 구울 수 있는 네, 타이머가 있어요. 아, 이 버튼도 너무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온도 조절할수 있고, 타이머 할수 있고, 토스트, 베이글, 이렇게 뭐 미디엄, 다크, 오프라이트 에서또 조절을 할 수가 있나봐요. 네, 그래서... 아! <웃음> 스티커도 뜯어야 되겠죠? 오늘은 제가 에어프라이어 오븐 구입한 이후로 처음 하는 닭날개 구이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<웃음> 기대가 돼 같은데? 와! 자, 오늘의 미용 완성! 음!